안녕하세요 꺼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gbc건설과 이를 포함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그 모두를 포함한 서울시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이후에 강남에 펼쳐질 강남 신도심을 예상해 보고 그로부터 파생되게 될 신흥위성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선 강남 업무 인프라의 성장 과정 형성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강남은 경기도 광주시에 속한 일개 군이었습니다 어, 서울이 아니었죠 1963년에 성동구에 포함되었고 한강 남북으로 포진되어 있던 성동구의 한강 이남 지역이 1975년 강남구로 독립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의 사대문지역인 한양도성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1970년 11월에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의 영동지구에 837만평 인구는 6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첫 신도시인 현재의 강남입니다 당시 정부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항, 울산, 창원 등의 남동부 지역에 공산품 수출을 위한 공장을 밀집시키게 됩니다 서울과의 이동을 위해서 한남대교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교통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를 강남을 관통해서 국토의 남동부를 연결하게 됩니다. 당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위해서 한일관계를 다급하게 개선하고 국교정상화를 타결했으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 인천과 부산을 통해 수출주도의 경제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즉 경부고속도로가 곧 경제고속도로였던 것이죠. 정부는 강남으로 이주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거시설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파격적으로 면제하는 등 많은 세제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강북의 18개 명문고를 대거 강남으로 이전했으며 강북 주요 구역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극도로 제한하고 반면에 지금의 강남 3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화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강남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80년 전후로 개통된 지하철 2호선이었습니다. 2호선 지축을 기점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강남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었고 2호선 라인 중심의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고층 빌딩 라인이 구축되면서 강남의 업무 인프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2호선이 잠실역에서 좌회전해서 한강을 건너게 됩니다. 흔히들 강남 4구라고 하며 강동구를 포함시키지만 강동구가 힘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2호선의 잠실 좌회전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2호선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 도로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 2호선 강남역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광교신도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동탄신도시 등이 줄줄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분당선과 신분당선도 위력을 가세하여 지금의 부동산 라인을 생성했습니다. 영동대로의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2호선 뿐만 아니라 한강 남부를 따라 서울을 가로지르는 9호선이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지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수도권 교통익스프레스 GTX의 3개 노선 중 무려 2개가 삼성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한 강남의 확장이라고 불리우는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과 KTX 동북부 연장선에 GTX-D 노선이라 불리우는 남부광역급행철도까지 만나는 말 그대로 수도권 철도의 만남의 광장이 될 예정입니다. 영동대로의 지하화되는 도로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14차로인데요. 2차선의 중앙은 버스 환승장으로 만들어 철도와 연계된 복합환승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대략 컨셉이 인천국제공항 느낌이겠네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교통 인프라 역량이 영동대로에 집중되어 교통허브가 영동대로에 형성이 되게 되면 강남에서 시작되는 교통라인이 삼성역에서 시작되는 교통라인으로 점차 변경되어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삼성역 중심의 신강남시대가 열리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게 되는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급행열차라고는 하지만 너무 먼 곳은 영향을 받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 강남이라 불리우는 과천시와 위례 신도시는 수도권의 지위를 벗어나 완전히 강남권이 될 것입니다.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는 신축되는 gtx 성남역의 영향을 받아서 넘사벽 가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지역 중에서 용인의 구성역 인근과 금정의 산본신도시는 대표적인 삼성라인의 수혜지역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성남시와 동탄신도시 사이에서 오랜 기간 미개발지역으로 남겨졌고 곧게 내려오던 신분당선 라인마저 광교로 비껴가면서 개발의 홀대를 받았던 분당선 구성역 인근은 향후 gtx 용인역이 묶여서 신설되면서 성남역까지 한정거장, 삼성역까지 세정거장 15분에 이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됩니다. 이미 용인시는 구성역 인근 마북동, 보정동에 120만평가량의 부지에 2023년 착공을 목표로 GTX 역세권 플랫폼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GTX 역세권 개발과 복합환승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공영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터와 공동주택지구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모로만 본다면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가량 되는 규모입니다. 용인시는 2035년까지 성장계획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수지구와 묶어서 경제도심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향후 용인시의 많은 역량이 플랫폼시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본신도시는 대한민국 제1기 신도시입니다. 일산신도시나 분당신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신도시라고 하기에는 자족기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산본신도시는 신도시 지정 이전에 이미 택지지구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당시 컨셉은 신도시라기보다는 공동택지지구 형태였습니다. 일부 아파트가 이미 있었고 추가로 더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다섯 개 신도시를 발표하기 위해서 함께 신도시로 묶여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같은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분당이나 평촌과 같이 일기 신도시의 재생 사이클에 의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상승 효과도 없었고 학군 메리트도 가지지 못했던 산본 신도시는 이기 신도시의 공급에 충격까지 받아가며 전형적인 배드타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정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등극하면서 산본 신도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성역까지 16분에 이동하는 위치에 1호선과 4호선이 함께 있으니 안양시의 호계동 인근과 군포시의 산본동 금정동 일대는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게다가 일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대상인 노후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가치상승도 산본신도시의 재발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남역발 경제라인에서 삼성역발 경제라인으로 이동 또는 확장된다면 점차적으로 새로운 지역들이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삼성역 중심의 신강남시대에서 최대 수혜지역을 예상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꼭 부탁드립니다. 꺼비는 또 다른 이슈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